자기는 제껴놓은 자기 흠을 다 잊어버리는 말. 율법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 거울을 들이대는 자기를 심판자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내가 그 법을 알고 있는데, 그, 그 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중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법 가지고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재판관이 됩니까? <웃음> 율법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그 잘못이 내게도 얼마든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도 더욱, 내게는 도 더욱 내게더 더욱 심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야거보수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일은 심판은 이기고, 어, 자랑하느 이라. 늘 율법의 준행자로서 살라고 하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처단하는 전가의 보도로 쓰지 말라. 합니다. 그건 아주, 아주 못된 겁니다. 그게 진짜 악한 거고 못된 겁니다. 거룩한 선지자는 우리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로서 말도 하고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존재이지 남을 심판할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판단을 받드는 사람이 장차 그리토와 함께 천사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리토와 함께 세상을 정당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성신이 오시면 뭘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신이 오셔야 그걸 쓸수 있는 거예요. 법을 법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네, 주님, 네, 그,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법 있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 하다가 못 하는 거죠. 하는 척 하다가 못 하고. 또 넘어져 버려요.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말이죠 누가 넘어진 사건이라도, 가령 뭐 지금 최근에는 박원순 씨뭐 자살했지만 을 어떤 그런 사건을 대할 때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그러면 이제 이게는 내가 율법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뻔뻔해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음, 더 뻔뻔해가지고.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뻔뻔해가지고. 음. 그리토 안에서 율법 거룩한 통치를 어, 온전히 드러내려면, 그리토와 함께 세상을 정당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죄악된 줄 알고 바르게 알수 있고 그처럼 타, 세상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토 안에서 그 본의가 드러난 대로 율법입니다. <웃음> 의문의 율법은 다 속박하는 거잖아요. 자, 자유, 자유의 율법은, 이제 그리토께서 다 율법을 성, 완성하러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를 다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못 나가는 그, 그 죄의 그 세력에 아주 속박되어 있는데, 거기서 풀려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웃사랑이라고는 절대 못할 존재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풀려서 이웃 사랑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이처럼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심지어 사망의 권세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악한 속박이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모든 악한 제안이 사망의 얼굴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법 안에서 참된 굴레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우리를 옥죄는 속박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우리 죄에서 나오고 그런말미야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지 못하는 뜻을 이루고 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벽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유의 율법 가운데 그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말하기도 하고 행동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 율법에 비추어서 돌로 치는 자들 그러니까 진, 이 사람들이 다 의문의 율법 안에 갇힌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유의 율법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 그들을 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저, 자기가 하는 죄를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또의 그중보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한다니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또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그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또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 사랑을 하는 거죠 <웃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하는 하나님 법안에서 즐거워하는 즐겁게 그 법을 준행하고 또 절제하면서 준행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행하는 모든 걸그 옛사람 우리가 이제 죄책과 죄의 오염,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을 때에는 옴삭달싹 하지 못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또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작심삼일이 넘는거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쫓아서 그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이제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이게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백 요한일서에 있다가 나오겠지만 요한일서에 뭐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케 된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자고. 그 사람이 진짜 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자유롭게, 의롭게 그렇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안경을 통하여 이웃을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 형제를 내가 위해서 목숨이라도 기꺼이 버려야 할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에 비추어서 이웃과 형제를 봤습니다. 내 행복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웃을 봤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것을 일러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 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한 식으로 살아가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너를 법자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조아서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면 아 이게 최고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조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태도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는 최고의 법을 준행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이고 따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웃음> 아닙니까?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대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의 유리한가 여부를 따져서 살펴본 대로. 내 행복이라는 안경으로 살펴본 대로. 이웃 정신, 율법의 정신은 이웃을 참된 행복을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주는 것인데, 이웃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 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욕심이 꺼지지 않는 화로산처럼 타고 올라요. 그래서 절대 남한테 줄수 없어. 요 이런 사람들. <웃음> 이웃 사랑은 뭐. 아주 꿈도 못 꾸는 사람. 율법은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거울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런 죄인인 것을 겸손히 깨닫는 사람은 그리도 안에서 율법의 안경을 통하여 이웃과 형제가 자기 사랑의 대상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웃 사랑의 빛인자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보는 시각이 정 반대가 된 거죠. 중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회를 제시합니다.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신해산에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려고 준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가나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에덴이 이제 가나안이 이제 작은 에덴이 되는 성소 이제 성소 개념인 성소 이미지가 있는데요. 에덴이 성소의 이미지잖아요. 가나안이 성소의 이미지예요. 또 성소 중에 성소가 이제 시온이나 이제 그 성전이 되는 건데 성막이 되고. 이제 그건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니에다 그리스도 안에. 서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가 되신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시온의 실체가 되신 분. 그리토께서 가나안의 실체가 되신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국민의 법으로 알고 살아가요. 사회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유의 율법을 좇아 소명과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교회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일토와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 율법을 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웃사랑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명과 직분을 통하여 그리토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목숨을 버리고자 함으로 육계명의 본의를 이룹니다. 그게 이제 요한 요한 1서 4장, 5장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명들을 통하여 그리토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들도 나와 같이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고룩한 사회를 이루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교제도에서 그 계급화됐습니까? 남전여비 사상으로 여자들은 완전히 이제 종으로, 남자의 종이고 사회의 종, 뭐, 그 가정의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 곳이지, 독신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독신 여성들이 왜 왔냐면 한국의그 눌리고 압제받고 그 세상의 법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독신 여성들이 그렇게 와 가지고 뭐 우리 조선의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기 뭐 무슨 큰 유익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 대우를 받을 게서요 여기 와서. 자기네 뜻을 그 복음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 있기나 있어요. 알아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배쳐갈 사람만 가득하고 난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이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그런 사회인데 그 개의치 않고 온 거예요. 와서 복음을 음. 전했어요. 안방에는 여자 성교사가 들어가고, 사랑방에는 남자 성교사가 갔어요. 그때 이제, 기억자 교회라고, 그때 교회 세운 교회는 남반, 여반, 가운데 커튼. 일자 교회는 가운데 커튼을 쳤고, 기억자 교회면 남자, 여자, 이런. 목사만 양쪽을 쳐다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중국 선교의 그 네비우스 선교나 이제 스코틀랜드 그저 그 존노스의 그 선교 토착화 방식을 취해가지고 교회당을 그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식 건물로 짓고 한국에서는 한국식 건물을 줬어요 기와집으로 초기에는 그 토착화 전도고 그런 걸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을 구현했죠. 그게 놀랍습니다, 그게. 이 주님의, 주님께 대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참이 짐승 같은 세계에 와가지고 어, 생명을 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 사랑의 빚을 받아서 이렇게 이 밝은 세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웃음>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회를 이루고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분과 그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남에게 대접받기 싫은 대로 남을 대접하지 말라. 공자의 금원과 비슷한 말씀과 같이 보여도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말입니다. 공자가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나 남을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한낱 사람이 대접하는 걸 가리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접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것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 외모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뭐, 무식하거나, 뭐, 그런 거 개의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아예 쳐다도 안 보겠죠. 늘 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가까이 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어, 뭐, 먹, 먹으려고 하는 거죠. <웃음> 상대적으로 주고받는 거는 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건 죄와 악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줄 때, 또내 것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 결국, 죄와 악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도 내 것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죄와 악이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돌린다. 그러니까, 권리주장을 절대 안 하는 거죠. 내가, 내가 이 교회에 얼마 헌금을 했는데, 뭐 이게 권리주장은 하지 않아요. <웃음> 우리가 남에게 참으로 줄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것을 주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회를 그 바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신자는 믿지 않니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육계명의 본의를 이룬다, 본질을 이룬다 육계명의 본질을 육계명이 금하는 것을 조금 더 보면 육계명이 금하는 내용을 배울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는 것과 정반대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점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율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것은 모든 육계명이 그만은 일입니다. 모두 육계명이 그만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죄범하고 악행하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때나 그리토께서 제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때나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과 성신으로 거룩한 사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조금 도내 죄를 두둔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두둔할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악행이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어야 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라도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용서를 빌어야 할때 성신을 의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뒤에서 욕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저기, 회개했다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그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기억해서 회개할 때, 이제 진정성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걸안 하면 진정성이 안 드러나요. 저 사람 회개했는지안 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그게 무법주의자죠, 그게. 아실그 2단의 목록에 그 무법주의자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단이 뭐60몇 개가 있는데, 지금 드러난 이단이. 그 중에 그 무법주의자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자기 스스로에게 무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자기에게는 엄하게 잣대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너그럽게 대해주는 게 그리토인의 심성이죠. 용서를 빌어야 할때 성신을 의지해서 용서를 빌어야 옳습니다. 혹시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성향을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면 성신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베푸신 말씀 악을 보느니 차라리 나지 않는 편이 낫다 하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행한 가장 작은 죄라도 아, 악이라, <웃음> 악이라도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설령 선의로 행한 것이라도 상대에게 마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죄의 개명을 위반한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열정만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의 환경이 있고 상대의 형편이 있으니까 내가 주는데 왜안 받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상대 상대를 도와도 높은 마음에서 그냥 아주 거만하게 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차원에서 줘야 되는데 그럴 때도 상대를 배려해서 줘야 돼요. 거만하게 주면 그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계명을 위반한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속히 오셔서. 죄나 악이 하나도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에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위로를 얻고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으로 친구는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현실이 참 실로 뼈 아프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인정하고서, 다만, 믿음 안에서 우리의 문제 모든 해답 되시는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서로 때가 안 돼서 분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높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상대가 바로 서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날에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오해도 없고 미움도 없고 틀림없이 거룩한 사랑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과연 육계명이 그 많은 것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은 한없이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한 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된 분노, 또뭐 미움, <웃음>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요. 어,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